바람의 남자들은 박창근과 김성주의 케미 덕분에 탄생했습니다. 프로그램 바람의 남자들에 대해 박창근은 성주가 없었다면 시작조차 못했을 프로라고 했고 김성주는 창근이가 좋은 가수가 아니었다면 프로를 하지 않았을 것 이라며 웃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었느냐 는 질문에 박창근과 김성주는 모두 잘 모르겠다고 답했지만 뒤이은 답은 그들이 떡잎부터 남달랐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박창근은중1때 소풍에서 이선희 의 갈등을 불렀는데 친구들이 잘 부른다고 하더라. 그 이후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무료하면 내게 노래를 시키곤 했다. 또한 김성준은 나중에 동창들이 말하더라. 네가 우리 반 사회자였다 축구 하면 말하느라 목부터 쉬었잖아 라고 오래도록 변방에 머무르다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국민 가수로 벼락스타가 된 박창근과 아나운서 출신 베테랑 방송인 김성준은 1972년생 동갑내기입니다. 두 사람은 현재 방송 중인 TV조선 음악쇼 바람의 남자들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힐링 음악 여행을 표방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들은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곳을 다니며 길거리 공연을 합니다. 사전에 촬영지를 공개하지 않는데도 매회 100명 남짓 관객이 몰려든다고 하는데요. 나이 빼곤 별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은 이 프로에서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성주가 박창근보다 20여일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김성주가 형이라는 얘기와 운전면허시험에서 박창근은 구수를 했고 김성주는 삼수를 했다는 얘기 등을 하며 시시덕대기도 합니다. 방송에 나가진 않지만 사뭇 속 깊은 대화도 나눈다고 합니다. 서로를 성주야 상근아 라고 부르는 이들을 두고 방송 관계자는 둘 사이에 방송 콘셉트 이상의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웃는 사람 우는 사람도 있더라 바람의 남자들은 어떤 프로인가 김성주 바람 따라 정처 없이 다니며 발 닿는 곳에서 버스킹을 하는 프로다. 공연하는 우리도 힐링되고 보는 분들도 힐링이 되는 촬영이 늘 기다려진다. 대본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좋은 노래도 듣고 박찬근 풍경이 있고 노래가 있는 두 남자의 방랑기라고 하면 어떨까 촬영지를 안 알려도 귀신같이 찾아오는 분이 많아 신기하기도 하다. 이어 두 사람은 서로가 아니었다면 바람의 남자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냐고 묻자 김성주는 창근이가 하얀 비행기를 불렀을 때 라고 답했습니다. 박창근이 마음이 통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주가 역시 이런 노래에 감동할 줄 안다니까 하얀 비행기는 1970년대 유년 시절을 보낸 이들이라면 감할만한 정서가 녹아있는 안치환의 노래입니다. 김성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창근이가 이런 노래를 정말 잘한다. 사람을 몰입시키고 감동을 주고 부끄럽지만 창근이 노래를 듣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박창근이란 사람이 처음 국민 가수에 나와 기타 치고 노래 부를 때내 마음속에선 이미 1등이었다. 둘이 정말 친한가? 혹시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 아닌가? 김성주. 방송에서 만났으니 당연히 처음엔 비즈니스였다. 나는 진행자였고 박창근은 방송 적으론 아마추어지만 매력이 많은 출연자였다. 진행자로서 재밌는 것을 끌어내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친해졌다. 동시대를 살아와서인지 겹치는 것도 많고 지금은 친구가 돼가는 중이랄까 꾸밈도 계산도 없는 친구라 끌렸다. 박찬근 방송을 처음 하면서 여기가 어디지? 하며 어리바리하게 있는데 성주가 말을 걸어주고 친근하게 대해주더라. 제작진에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줄까 묻기도 했다. 친구가 돼가는 중이란 말이 딱 맞는다. 내 아웃사이더 기질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성주와는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마음을 열고 싶다. 김성주 내가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된 때는 창근이 집에 갔을 때다. 창근이가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 셨던 노래 사랑하는 이에게를 불러주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창근이도 같은 윤을 하고 있더라. 둘다 엄하셨던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다. 서로의 첫인상은 어땠나 박창근 성주는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나와서 김성주 식상했어 하하 박창근 방송국엔 이 사람밖에 없나 했다. 스마트하고 말을 참 잘한다고 생각했다. 겪어보니 실제로 그렇다. 카메라가 꺼져도 켜져 있을 때랑 똑같다.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다.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라서 경계심이 풀린 것도 있다. 김성주 상근이 첫인상은 방송엔 좀안 어울릴 것 같은데 였다. 국민가수에서 김광석의 그날들로 최단시간 올하트를 받았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 지나치게 겸손해서 이 사람 뭐야 연기인가 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 방송가에 있을까 싶다. 방송 중에 나 오줌 마려워하는 사람이 어딨나 하하 김성준은 박창근을 보호해주고 싶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내가 방송을 좀더 오래 하지 않았나 혹시 창근이 주변에 나쁜 놈이 있지는 않은지늘 살펴본다면서 박창근을 보면 자신이 처음 예능판에 왔을 때가 떠오른다고도 했습니다. 정말 우왕좌왕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정글 같은 곳에서 혼자 버텨내기가 정말 힘들었다. 창근이가 나처럼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성주는 또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창근이가 본이 아니게 받았던 오해와 편견이 있다 박창근은 운동권이라서 무조건 싫다 절대 1등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많았다 나라고 편견이 없었을까 겪어보니 창근이는 어떤 한 이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천재형인가 노력형인가 김성주. 100% 노력형이다. 촬영 이외의 시간 대부분을 방송 모니터에 쏟는다. 집에 tv와 소파만 있는 작은 방이 있는데 방송 없는 날엔 주로 그곳에 있는다고 보면 된다. 다른 mc나 캐스터의 방송을 보면서 장점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계속 공부한다. 박찬근. 쉬는 날에도 기타 들고 노래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노래를 짓고 부르고 대학생 때 노래패에 든 이후로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다. 두 사람이 국민가수 국민MC라고 불리는데 박찬근 국민가수라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을 뿐이지 전혀 그런 위치가 아니다. 노래 부르는 나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김성주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MC들이 계시고 나는 쫓아가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성실히 하려고 노력한다. 아나운서 시절 배운 방송의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대중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박찬근. 동안 가수? 하하 농담이다. 떠올렸을 때 열분 미소가 지어지는 가수면 만족한다. 김성주. 내가 복면가왕에서 출연자들에게 항상 묻는 마지막 질문인데 막상 답하려니 쉽지 않다. 주어진 역할을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한 방송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박창근의 일문일답입니다. 국민 가수 이후 달라진 것이 있나 알아보는 분이 많아진 것 내가 그동안 해온 음악과 대중이 원하는 음악을 어떻게 하면 잘 섞을 수 있을지 에 대한 고민도 생겼고 상금 3억 원은 어디에 썼나 전세로 집을 옮겼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라 매니저들이 정말 좋아한다 기부나 후원 등 나누고 있는 것들을 자잘하게 했고 곧 대구 어머니 댁 집수리를 할것 같다. 박창근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변했다는 평도 있던데요. 물들 정도로 돈을 벌지 못했다. 뭐랄까. 나는 태생적으로 남들이 혹할 만한 게 주어지고 진수성찬이 차려진다 해도 거기에 빠져서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 같다. 운동권이란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이건 고쳐야 하지 않나요 이건 아니지 않은가요 라는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상식과 동떨어진 언행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판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지향들을 나누는 게 운동이고 정치다. 그런데 뜻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이 따르는 것은 단호히 반대 한다. 자기들만의 이념에 갇히거나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 한다. 소외된 이들. 약한 존재들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것 같다고 하자 박창근은 아주 단순한 얘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고 치자 저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저 사람이 밥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환경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생겼다 거대하거나 별난 생각이 아니다 많은 이가 품고 있는 평범한 생각이다. 노래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싶나. 그렇기도 한데 처음엔 큰 반향을 일으키는 가수를 꿈꿨다. 그런데 내 노래를 듣고 기분이 좋아진다 위로가 된다는 사람들을 보니 이게 내가 사회에 줄수 있는 좋은 영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창근이 노래 듣고 아픈 게 나아졌다는 분들이 있다. 이 분들을 보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참고 노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애초부터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엔 관심이 없었다. 이상하게 김민기, 한돌 등 나만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노래들에 끌렸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웃사이더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은 뒤부터 매 순간순간이 쉽지 않았다.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어 힘들었고 이건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맞닥뜨리기도 했다. 마흔쯤 되자 약간 징글징글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 달에 누가 나를 불러줄까 내년엔 내가 생존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왜 포기하지 않았나 나는 노래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안할 수가 없었고 안 하게 되지 않더라. 언젠가 누군가는 내 진심을 알아봐 줄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김성주와는 아버지 얘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다는데 내 아버지는 그 시대의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셨다. 내가 중학생 때 미술에 관심을 보이니까 아버지는 예체능은 마치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인 것처럼 헐쩍 뛰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고스란히 집안에 불화가 됐다. 불편한 관계가 오래 갔다. 내가 마흔 넘을 때까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수발을 들었는데 그때 화해를 한것 같다. 제대로 거동하지도 못하면서 나를 안아보려고 하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다. 다음은 김성주의 일문일답입니다. 2020년 내이름미스터트로 최종 우승자 발표 때 그의 진가를 봤다는 시청자가 많습니다. 대국민 문자투표에 770만 건이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됐고 결국 우승자를 발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인데요. 김성주 그야말로 위기였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저좀 살려주세요란 말이 절로 나오더라. 20년 넘게 방송을 해오면서 터득한 것중 하나는 위기 엔 솔직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란 것이다.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고 그래서인지 시청자들이 잘 봐주셨다. 인생 프로를 꼽는 다면 미스터트롯 슈퍼스타 k등 시청자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프로들이 다 소중하지만 사과나무라는 교양 프로를 꼽고 싶다. 방송하는 자세를 배운 프로다. 그 프로에서 말기 암환자 옥경 씨를 만났다. 옥경 씨 소원이 남편에게 미역국을 끓여주는 거였다. 그런데 촬영날 옥경 씨가 통증이 심해서 촬영을 못했다. 방송을 해야 한다는 마음에 그래도 어떻게 안 되실까 생각했다. 결국 며칠 뒤 촬영을 했고 방송이 나갔는데 옥경 씨가 2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쇼크였다. 내가 하는 방송이 보여주기식 방송이 아닌가 회의도 들고 내가 방송을 왜 하는가란 고민을 많이 했다.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행자가 되자는 다짐을 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닌가. 나는 항상 방송이 우선이다. 승부가 있는 스포츠 프로나 오디션 예능 같은 것을 할땐 전율을 느낄 정도로 설렌다. 이게 어떻게 이뤄질까? 어떻게 끌고 나가면 좋을까? 상상도 하고. 이래서 일을 멈출 수 없는 것 같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mbc에서 중계 한다고요? 카타르에 한달 동안 가는데 모든 방송을 접고 월드컵 중계를 하러 가는 날을 이해 못하는 분도 많다. 내게 스포츠 중계는 짜릿함이자 뿌듯함이다. 예능이나 하지 왜 중계까지 하려고 욕심을 내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나는 스포츠 중계를 하기 위해 예능을 택했다. 예능 중에서도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를 많이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고 나의 마지막 무대는 스포츠 중계석이될 거라고 생각한다. 곧 미스터트롯2가 시작된다. 제2위 임영웅이 나올까? 워낙 특출한 멤버들이 시즌1에 나와서 그만큼 잘하는 사람이 또 있겠어? 란 생각도 들지만 슈스케 시즌2, 시즌3에서 어마어마한 가수들이 나왔다. 미스터트롯 시즌1을 할때 반신반의 했던 숨은 고수들이 칼을 갈고 나오지 않을까 하하. 박창근은 1999년 발표한 1집 앨범 수록곡 내 노래는 애 자기가 노래 하는 이유가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이 노래를 속삭이듯 부르는 박창근 사람들의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풀어주고 그들의 삶에 작은 위안 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박창근의 자작곡은 300곡이 넘 는다고 하는데요. 가장 소중한 노래를 물었더니 다 마음 져가며 만든 것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이 예뻐하는 노래라며 그대는 아직 소녀라는 미발표곡을 들려줬습니다. 박창근은이 다정한 노래에 대해 모든 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동화를 잃지 않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동물권과 환경문제 등을 다룬 우린 어디로 가는 걸까요?와 2020 이야기란 노래도 소개했습니다. 다소 불편한 이야기더라도 꺼내 놓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 창작자 에겐 할수 있고 할수 없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게내 신념이라고 도 말합니다. 또한 베테랑 방송인 김성주는 방송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 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방송을 잘 봤다고 해주는 분들을 만날 때 최근에 어떤 분이 97년에서 98년쯤에 김성주 씨가 한 스포츠 중계를 봤다 너무 좋았다 고 하더라 제가 한 방송을 보고 오랜 시간 기억해 주는 분들 덕에 내 일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창근은 인기가 많아졌으니 기쁠 것만 같다 라는 말에 감사한 마음이 크지만 불편한 것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평생 갈고 닦으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면서까지 창작을 해온 많은 선배 동료들이 있는데 내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인기에 거품이 있는 것도 잘 안다고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비슷한 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동안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박창근 은 어머니가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잔주름이 없는데 그걸 좀 닮았다고 했고 김성주도 어머니로부터 좋은 피부를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철이 들지 않은 것 같다는 말도 공통으로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변하지 않은 한 가지 라 질문엔 음악방송을 대하는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며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박창근은 최근 바람의 남자들 에서 김성주가 숙녀에게를 부르는 걸 보고 기타를 가르쳐 줄 테니 같이 공연을 다니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김성주는 진지하게 고민 중 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시봉처럼 둘이 소박하게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창근이는 노래를 하고 나는 사회를 보면서 가끔 반주도 하고 화음도 넣고 너무 좋은데 지금은 창근이가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때니까 몇년 후쯤 해볼까 봐요. 기대해 주세요.